상대는 ISTJ가 꽁한 상태일 때 일부러 달라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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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tal negative benefit yul nu liul su it subnada uchuk sang dan k r d l u l c l i k hage e haju se yor